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,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요 바로 백일레리 인데요 어, 현재 인터넷에서는 피젯볼이라고 판매되는 이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예,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고요 어, 일반 백일레리와는 다를 건 없지만 요 가운데에 제가 줄을 꼬아둔 건요 어, 이, 저는 롱게임을 주로 하기 때문에 롱게임에 맞춰서 줄을 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한다면 예, 이 줄을 자를 수 없다는 얘기고요 어, 또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? 불빛 예, 뭐 클럽에 온줄 알았습니다 약간 미러볼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볼이 어,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. 어 제가 처음 만져봤을 때 저는 사실 백일레리가 이 정도 사이즈일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제가 구입을 하고 또 티타늄 합금도 구입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큰 사이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장점을 부각을 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. 예, 그래도 싼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정말로 예, 불빛이 좀싼 느낌이 납니다. 보면 볼수록 정말 싼 느낌이 많이 나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걸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어 사실 티타늄 합금으로 연습을 하고 돌려서 그렇지 이걸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감을 잡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판매자분이 올린 영상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이쁜 불빛이 나오는데 하여간 뭐 저는 좀 속았던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피젯볼이라고 불리는 이런 걸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차라리 여러분들이 돈을 좀더 모아서 뭐 알루미늄 베글레리라든지 뭐 국내 베글레리 종류가 많으니까요. 그 리뷰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절대로 이 이렇게 생긴 베글레리 또는 그 피젯볼이라고 불리는 거는 구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어,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어,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